똑바로 쳐다봐 처진 고개를 다 세워 아온 신경이 곤두서 이건 나마도널할 hey. 순간부터 겠지 it. Baby it's okay <목소리> 세상을 가진 것 마냥 이기적이게 그냥 <목소리> 뭐가 좋은데 <목소리> 그리서 다른 이제 왔어 b 베이비 아우, 아우, 아우, 아우, 아우, 아우, 거기까지 난네 올라가는 아우, 기까지우 아우, 아우, 아우, 아우, 아우, 아리 아우, 아우, 아 사랑하고이 노래를 듣고, 이노고이 노래를 듣고, 이 노래를 듣고, 이 노래를 고이를고이 노래를 듣고, 이노고이 노래를 듣를듣를높이 세워도 예민하게 아 새우 또야